따라라다 따자 안녕하세요 구근입니다 올해 저희 다섯번째 빈티지 카라바이 도착을 했고요 지금 제가 평택한가서 입고 할 때랑 공장 들어와서 원 상태 차량 번이 있는데 그게 제가 뭘 잘못 눌렀는지 다 삭제가 됐어요 아네 아! 네, 그러니까 지금은 지금 어제부터 탈거를 해서 탈거를 했는데 이 상태 밖에 지금 촬영을 못해요. 자, 보시면. 지금 이제 이 자리, 이 자리가 원래 지금 여기가 화장실, 그리고 이렇게 이제 옷장이 있던 자리에요. 여기가 옷장이 있던 자리고, 여기가 화장실, 이거 다 탈거를 할 거예요. 가구 상태는, 이게, 이것도 60년대 모델인데 너무 좋아요, 상태가. 근데 문제는 이게 저희가 숙박용이다 보니까 벽체를 막아서 좀 답답한 느낌이 들더라고요. 그리고 일단은 여기는 이제 수전이랑 가스렌지가 있던 자리였는데 이것도 이제 침대 부분을 베드를더 넓게 루미처럼 만들기 위해서 일단 다 탈거 작업을 하고 있고요. 전체적으로 상태는 너무 좋아요. 컨디션은. 컨디션이 너무 훌륭해서 지금 요런 위에 상단 부분도 다 레자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창문도 다 살아있고요 그 다음에 뭐 60년대 모델 치고는 뭐 냄새나 그런 것도 거의 안 나고 어차피 저희가 탈취나 살균작업은 이제 로미처럼 다 진행을 할 거긴 하지만 일단 요쪽은 이제 배드 공간으로 이제 파노라마 창을 다 전체적으로 노미처럼 개방감 좋게끔 이제 구성을 레이아웃 할 거고요. 그리고 이쪽으로 이쪽 창으로 이제 싱크가 일자 형태로 갈 거예요. 이제 냉장고랑 싱크가 갈 거고. 그리고 여기는 제가 이번 거는 조금 단계형 모양으로 해서 침상과 여기 앞에 테이블과 양쪽 배 쇼파베드를 넣을 거거든요 기존에 저희가 작업했던 거랑은 완전히 다른 레이아웃으로 조금 시도를 할계획이고요 아, 그래서 일단은 탈거 작업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이런식으로 아,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게 청수통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외부에서 이렇게 들어서 탑으로 들어가게끔 되어있고 수동 펌프식으로 이렇게 되어있었는데 그거 촬영본이 지금 다 없어진 바람에 아 제가 좀 속상하네요 외형을 다시 한번 쭉 보여드리면 창도 많고 전체적으로 상당히 유니크한 곡선 라인을 잡은 데이 어, 외관을 하고 있어요 앞에도 이런식으로 창이 넓기 때문에 어 개방감도 상당히 좋구요 창도 다 살아 있고, 자. 이게 이제 어떻게 또 변할지 여기 어떻게 변할지 기대해 주십시오. 짠.